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오늘은 그 앵가 조정, 조종, 앵가 조정이라는 거가 갖고 있는 그 의미,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야, 이게 보통 그 사안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느낄 것 같은데, 제가 일부에서 조금 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모든 거는 이제 그 배경을 아셔야 되니까, 아 저도 요번에 요런 테마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그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찰해 보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읊어볼 돼지 어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동안 그 인터넷 재판매라는 거이 사회 어디나 그 범죄 행위를 했던 어떤 행위를 했던 그 결과물이 나와 있을 때는 그 원인을 트레, 트레이스를 하자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다그 원인이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인터넷 재판매라는 게 그냥 아주 문서화돼서 아니면 그냥 뭐 인터넷 아무 데나 들어가서 엔쇼핑이고 쿠팡이고 어디 가면 5만 7천 원짜리가 지금 뭐 그냥 해모임이 그냥 질박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서 정체가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 플러스 1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직급도전에 관련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만 제안을 받았거나 뭐 이러시면 은 그냥 기탄 없이 그냥 녹음만 해놓으라는 그 얘기하는 거그 운동하고 그, 그 자꾸만 이한 사람이 다 클릭을 해서 그 광고비가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그새 운동을 제가 지금 추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5만 7천원에서 지금 정체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다 보면 은그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민간에서 저희 같은 그 회원사업자들이 저도 한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끼리 이렇게 문화로서 가는 건데 문화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요번에 이거 인터넷 재판매 권을 갖다가 세세마를 하다가 인터넷 재판매가 너무나도 그냥 뭐 공경원이 자행이 되고 있고 직급도전은 아주 뭐애텀이 직급도전 유튜브 쳐보면 아주 공경원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 리더들 그 리더도 아닌 사람들이 저긴 무슨 리더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참 그분들도 참 그 머리 가지고 그 애터미를 갖다가 시스템을 제대로 했으면은 벌써 뭐 그렇게 악쓰고 그렇게 크라운 가고 이러지 않더라도 벌써 그 집념과 그 끈기 어그 정도면은 그리고 직급 도전이라는 아주 빠한 거 빠한 거 그건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빠한 거거든요 그 메커니즘 자체가 그걸 가지고 그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뭐 해가지고. 그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천재적인 그런 스피치, 그런 강의력을 가지면은 그분들 시스템 했으면은 벌써 뭐, 벌써 임페리얼 졸업하고는 한참 전에 졸업했을 텐데 참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이 문화가, 문화로서 이렇게 대처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갖다가 제가 절실히 느껴서 지금 두 가지 운동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문화는 문화로서 대처해야 된다. 그 부분하고. 근데 회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일탄일탄이 뭐냐면 트래킹 해가지고 잡아내겠다. 그래서 많은 조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보섯들은 절대로 안 없어요. 돈 맛을 봤거든요. 돈 맛을. 되는 사람들은 그거에서 돈 되는 그 상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돈 되니까는 돈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도 친애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되니까 는 그걸 갖다가 그냥 주기차게 하는 거거든요. 그 하수인, 그것도 상위에 있는 하수인들은 아주 주거라고 같이 들러려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와서 13년째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천권, 분권 2천세트 완판 줌 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세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로서 이렇게 대체하는 거는 저희 같이 제가 지금 전, 전개하고 있는 이세 가지 운동을 갖다 꾸준하게 하는 과정에서 되는 건데 이거를 분명히 잘못된 게 있으면 문화가 그렇게 함부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뭐 정치고 제도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갔다가 이제 회사에서도 트래킹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는 도입한 게 쎄쎄합니다. 저 초창기에 아메이, 저는 아메이 다이아몬드 출신이니까 이렇게 와서 야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아메에서 그렇게 세배씩이나 그 높으니까 평균적으로 세배가다 높으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있을, 있을 수 있는 일이 애터면서 일어나니까 저는 아주 굉장히 흥분하고 왔는데 여긴 너무나도 엉터리로 엉터리를 하는데 좋은 거를 제대로 거로 배운 사람이 딱 보면 이건 뭐 양아치도 아니고 이건 뭐, 뭐 뭐지? 그리고 처음서부터 저는 뭐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거절한 게 아니고 저는 뭐야?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이 이 13년 전이나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지금은 더더 더 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트래킹해서 안 되니까 지금 어, 두 번째로 나온 게 세세마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아메이, 지금 제가, 제가 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배운 게 거긴데. 그래서 그거를 갖다 얘기했더니, 여기 아메이 아니거든요? 이런 반응이었고, 본사에서도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 저 라인, 스폰서 라인에 로얄이 PT 출신이니까는 그래도 웬만한 급은, 여기로 보면 팀장급 이상은 되는 그 정도 되는 분이니까, 나와서 그거, 그 식으로 워킹 스타트 뭐 해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 저부터도 한급 높은 수석 다이아몬드께서 오셔갖고 워킹 스타트니 뭐니 해가지고 나름대로 아, 아메이의 그 기본적인 그런 그 네트워크의 기본 글을 갖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조금 좀 본사에서도 별로 그런 거 여기는 애터미니까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뭐 경고 아닌 경고 같은 거 이렇게 받고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냥 이제 직급 도전이 완전 자리를 그냥 완전히 차지하게 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좋은 거 있으면 뭐 받아 쓰는 거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수많은 그 경랑 속에서 이렇게 와서 지금 대한민국 아주 민주화된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트래킹을 했는데, 세세마를 갔다가 아메에서 했던 그, 그거를 갔다가 받아서 비즈 빌더, 빌더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지금 똑같은 그 구조를 가지고 세세마를 갖다 시작을 했는데 저는 4월 달부터 세세마가 시작되면은 이 문화가 굉장히 예,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 조짐이, 그리고 지금쯤이면은 제가 예측한 대로 한다면 지금쯤이면은 아, 세세마에서 세세마에서 저 이렇게 해서 성과를 봤어요. 저, 저이 힘을 받아서 워터판면서 도전합니다. 이런 스피치들이 막 나오고 뭐그리고 전체적으로 세세마 이 센터 저 센터에서 세세마 세세마 이럴 줄 알았더니 세세마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제도거든요 그 아메 이 같은 데서는 에 꿈도 못 꾸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름에 그렇게 한번 갔다가 오 20만원을 갔다 그냥 더 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우리 회사가 부자 회사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에이전트나 이분들이 조금 더그 수익을 가져가게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냥 돈을 얹어 준 겁니다 근데 아란 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직급 도전이야 왜냐면 상위들이그 사람들이 그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세마 SSMA 있으면은 세세마가 있는데 왜 제가 돈을 가다 카드를 막 질러서 그 판매사 아무 의미도 없는 판매사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의미 없는 세일즈 마스터를 가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서 세세마가 나오는 그 제도거든요 세세마는 그러니까 제도로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한 효과를 전 은근히 기대를 갖다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지금 8월 달이니까 이때쯤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벌써 여기저기서 개가가 나와서 전체 문화가 세세마, 세세마, 세세마 문화가 될줄 알았어요. 그래서 분위기상 그게 이제 정착하려면 또한일년 걸리겠지만은 사 동안에 그런 정도 분위기가 될줄 알았더니 세세마 그때 4월 15일, 뭐 16일 그때 뭐 그때 잠시 뭐 여기저기서 고고 전후에 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별 소문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 꾸준히 할, 거, 할 거니까 할거자 두고 보자고요. 근데 그 제도로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한 1~2년 뒤에 이제 결과치가 나오겠죠. 계속 또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화로 안 되는 거는 제도로 한다고 그래서 그 제도로서 이제 세세마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요번에 이제 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래킹을 해 세세마를 도입해 해도 안 돼요. 그 직급 도전 애들이 빨갱이니까 빨갱이들은 뭐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공산 그 빨갱이 애들서부터 걔네들은 목숨 걸고 하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윤리 이런거 없습니다 오로지 빨갱이 사상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아주 그냥 놀랄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번에 오토세일즈 마스터 그 모임에서 그 질의응답에서 그 회장님이 앵가조정 하겠다는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그것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으로 어, 기억이 됩니다. 지금은 임페리얼 돼서뭐 맨날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무슨 뭐뭐 뭐 섹시 뭐 할머니? 섹시 아, 아줌마? 어뭐 이러고 조금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자기 육성으로 자기가 얘기를 한 겁니다. 한 10년 전에 그 그때도 그, 그분이 제일 앞서 나가던 분들이었으니까 아, 한번 모이시라고 뭐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회장님이 부르셨대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야말로 그분 표현에 의하면 아주 꽃단장하고 나섰답니다. 무슨 또 무슨, 별도에 무슨 또상 하나 주, 주시는가 싶어서. 그래서 모였더니, 어, 회장님께서 다 모이셨냐고, 모인냐고 수고했다고 그래 놓고, 바로 저빔 프로젝트 쏘라고 그래서 빔 프로젝트 딱 쐈더니 그분을 지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주 직급조전을 제일 많이 하셨네. 아주 그냥 몰아서 그냥 쫙쫙쫙쫙 이렇게 가졌네 그래서 빔 프로젝트 그 내용이 그게 딱 있죠 그 엑셀로 딱돼 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아주 제일 많이 사재기 그냥 그냥 카드 긁어서 가는 거 아주 그냥 주동자였네 그리고 그렇게 아주 딱 얘기하고 아주 무한해서 혼났다고 그그 그 얘기를 갖다 보니 이제 과거지사 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를 갖다 이제 한번 커밍하고서 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는 초창기였으니까 그게 됐지만 은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용감하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에서 그빔 프로젝트 사건 그냥 그 10년 전 얘기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갈지 모르지만 이제 그때 빔 프로젝트를 쐈다는 건 뭐냐면 은 누가 어느 그룹에서 어디에서 짝짝짝짝 그렇게 해갖고 딱하는게 저 사람은 속여도 사람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가지 지금 인터넷에서 재판매가 이렇게 일어남에 불구하고도 아무리 녹취를 하고 뭐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거증 책임주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소송으로 갔거나 문제로 갔다 그러면은 물증이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녹취 기록만 가지고도 상대의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이 100% 그거가 정확한 뭐 물증이라고 보기 뭐 하거든요 그 현장을 잡아서 뭐 다정하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여기가 무슨, 뭐, 누구를, 뭐, 이렇게 범죄,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유야무야 하다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옛날에 그 10년 전에 했던 그거, 아, 10년 전에도 딱딱하니까, 아이고, 제일 많이 하셨네. 이게 딱 잡히는데, 요즘같이 슈퍼컴퓨터가 알고리즘이 발달, 아주 발달에 발달에 최고의 발달을 한데서 하자고 들못 못하겠습니까, 그거? 그게 마음의, 마음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거를 딴 분도 아니고 우리 박강현 회장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건 이미 그분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오토 판매사 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미 작업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작업 들어가서 이제 추적을 하고 그래 갖고 이제 만약에 그 앤가 조정 문제 그러니까 그룹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몰아서 축으로 싸 가지고 그냥 가득읽어서 속에서 직급도전식으로 간 애들은 걔네들끼리만 엔가 적용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 아주 행편없는 엔가 적용을 받게 돼서 받는 금액이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거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획일적인 그게 아니고 그룹별로 나름대로 차등을 줘서 하겠다는 것을 제도화 시키겠다는 얘기를 지금 운을 띄신 거란 말이죠 이거는 세세 마아 20만원씩 이렇게 주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하세요 누구한테나 다 공평하니까 그러니까 하라는데 그중에 맨날 그 학습화된 무기력증 직급도전에서 그렇게 그냥 뭐 간택이 됐네 안 됐네 나 왕따 됐네 그러고 맨날 듣는 얘기 졸고 앉아있으면서 똑같은 얘기 맨날 그 리더들 몇명만 나가서 지들끼리만 짜고 치는 사람들끼리 똑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애터미 직급도전 들어가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말만 바꿨지다 똑같은 얘기들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분들도 천재라는 얘기 어떻게 똑같은 걸 갖다가 그렇게 그렇게 몇십 년간 그렇게 말 바꿔서 그렇게 하는지 그런 머리 가지고 시스템을 했으면 은 제가 아까 초장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벌써 그냥 임페리어 가서 졸업한 지가 오래됐을 텐데 자 그래서 요번에는 그 트래킹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세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트래킹 안 한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세마 안 한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오, 많은 조사 끝에 그리고 많은 고민 끝에 그 막강한 물량을 들여서 그렇게 한 거를 갖다가 뭐 했다가 효과 없다고 딱 집어치고 이거 아니거든요. 자, 자리 잡힐 때까지 꾸준하게 또 우리 회장님 특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트래킹도 계속 해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세마도 계속 해나갈 거고, 요번에 앵가 조정 문제를 갖다가 이제 그룹별로 딱딱 티가 나는 애들 그거를 딱 해서 아 평균을 잡아요. 출구조사 몇 프로만 딱한거 가지고도 결국엔 결, 결과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집단과 그 표본집단 표본집단 1%의 표본집단만 가지고 나온 그 평균치가 거의 모집단 전체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론조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는 전체 평균치를 갖다가 냈을 때 나오는 그 평균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라운 그룹이다 무슨 그룹이다 총장 그룹이다 하면은 총장 그룹에서 나오는 해모임이 나가는 그 개수가 있는 겁니다. 평균적인 개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래서 총장 그룹이라고 예를 든다면, 총장이 또저 제일 많으니까. 그니까 총장 그룹에서 평균적으로 해모임이 크고 작은 그거를 평균을 내보니까 한한 한 달에 어, 해모임이 어, 노멀하게 한 2천 박스가 나가더라. 총그 합계가. 그런데 어느 그룹이 그냥 막 평균적으로 2,000 이렇게 유지하다가 예를 들어 어느 달 그냥 갑자기 8,000, 9,000 막 해모임 박스 수. 그 그렇게 많이 나갔다 그러면 꼭 분명히 질러서 가는 거, 카드 긁어서 간거 아닙니까? 그 물건만 추적을 하면은 그 물건이 인터넷 재판매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 거기서 거기지 그 물건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앵가를 조정, 그 그룹별로 차등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거를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슈퍼컴퓨터가 워낙에 발달되고 했기 때문에 하자고도면 못할 거 없어요. 의지의 문제라는 얘기죠. 이제 회장님위 해서 거론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회장님이 그런 일을 갖다가 또 이제 지시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때 우리 민간에서 우리 같은 회원 사업자 한 표를 갖고 있는 회원 사업자들이 같이 문화로서 그, 1 플러스 1 운동, 그리고 또 뭐, 크릭, 막 크릭해서 원가 올려주는 부분, 그, 걔네들 비용 많이 나가게 하는 비용, 그, 이래저래 안한 팍으로, 그냥 사면 초과로 몰고 가야지, 그 지독한 빨갱이들이,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네. 이거 해봐야 뭐, 빚만 지고, 안 되겠네. 그래야 떨어지는 애들이거든요. 조금이해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나무무네요 그게, 상의로 가면, 갔어 크라운으로 가면 은 3억 받아서 풀어주고 그래도 1억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 보자고 죽기 사기로 하는 겁니까? 그 거짓말 쳐가면서 그협잡 때려가면서 참그 자식 보기도 창피하지도 않나 딴 사람들도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나서 와 알면서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자제분들을 데리고 참 너무나도 창피한 일인데 자인제는이앵가조정의 의미가 일베에서 얘기했던 거랑 많이 틀리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딴 분들이 아닙니다 그거에 반사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고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점 분명히 회장님이 어떤 분이신데 회장님 입에서 오토판매사에서 얘기한 거를 갖다가 그냥 유야무야 하실 성격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 그거를 거기에서 발표를 하기 전까지가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왜냐면 저희가 보는 이게 아니고 회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우리 애터미 내부 또 애터미 바깥에 바깥에 그것까지 다 전체를 아울러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참많은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미 이제 시작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문화는, 문화가 문화로 바꾸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문화가 문화를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촉발시키고 빨리 하는 게 제도인데, 제도가 제가 보기에는 트래킹보다, 또 세세마보다, 요번에 이게 가장 시료타가 제일 직접적인 결과가 이렇게 딱 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그거라서 제가 앵가 조정이라는 부분, 요번 지금 2부에서 제가 정확하게 그 유래, 그리고 그 연역 그리고 그 앞뒤 배경을 갖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아 이제는 뭔가 좀 되겠구나 하는 그 감을 잡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 은그 대안으로서 뭐가 있어야 되냐 그래도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직급 도전 말고 그러면 아합주하는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배운 게그 것밖에 없고 여기 문화가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제대로 온팽이들 따가서 좀 네워크을좀 알고 제대로 하는 거. 이거 뭐야 했입니까 아이고 웃기네 그러고 벌써 도만 간 사람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으니까 이게 13년이 됐는데도 어쩌면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서 시스템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맨날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아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봐요. 여러분들이 또 학습 능력이라든가 경험의 세계 같은 틀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전체 문화가 직급 도전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책을 읽어도 아니요 책을 세번은 읽어서 진짜 아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김용아 팀장이나 여기 임승영 팀장이나 뭐 이러신 분들 아 5년 헤매다가 이걸딱 보니까 그냥 한 방에 유튜브 몇십 개만 딱 보고 나서도 이게 딱 조합이 딱 맞네 와 퍼즐이 맞아버렸네 이런 사람들 한한여 8그룹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책은 읽어고 책이 무려 지금 새로 나온 책까지 해서 지금 7,500권이 나왔습니다. 그 이번에 나온 게 벌써 500권이 나갔거든요. 그 그동안에 그 전에 제가 첫 일판으로 만들었던 게분공까지다 하면 7,000권이 나갔어요. 그 지금도 500권이 또 나갔거든요. 그 7,500권이 뭐 그렇게 뭐다 읽으시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건 몇 번씩 읽어보고 했는데 실제 하실 면 이게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3의 법칙에 의해서 모여서 그것도. 넉넉치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도 주변이 다 빨갱이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파란 사람으로 바꾸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뭐 제가 맨날 거기서 초창기서부터 거기를 전그 본보기판을 만드는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보여주고 싶은게 제 꿈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글로벌 아자줌 연합이거든요. 아자줌 연합이 지금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제가 운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거기 젊은 그 센터장한테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아니 뭐 굳이 그 성격이 아주 그런 저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고 혈기도 충천하고 하니까 한 고집 파는 사람이고 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하도 또 사보고 그래서한테 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곡이 부탁해서, 아, 9월 15일 날. 그러니까, 요번 이제, 한달좀덜 남았죠? 9월 15일 날, 그래서 매달 한 15일, 15일, 그 중간, 그, 그 연번에서 그 요일에 맞게끔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글로벌 아자즘 연합에서 미팅하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미팅하는 일본 스피치하고 액션 파이브 스피치를 갖다가 모여서들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줌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엔뭐한시에 데이트 두시에 데이트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좀 초창기에 벌써 1년만 됐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끔 이렇게 오픈했는데 을 그거를 아주 딴 식으로 또 이용해 먹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화가 나가지고 닫았는데 제가 시점이 요즘 이런 시점이고 회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문화 그 대안을 갖다가 제시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했더니 그러면 어, 그 어, 오픈하겠다고 승낙을 해서 에, 9월 15일 날그 1시에 에 1시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할수 있게끔 오픈 을할 겁니다 거기 참석을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거 그요분도 문의 하시려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또 그리고 그 들어오는데 아무나 막 들어오는 옛날처럼 그냥 수천 명 들어와서 수천 명 쫓아내고 이런거는 서로 간에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제 책을 읽어보시고, 진짜 해야 되겠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될 거를 갖다가, 이게 책은 그래서 읽은 거니까, 실제적으로 시전게임을 갖다가, 나도 참여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간절하신 분만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소나게나 막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효과가 떨어져요, 서로 간에. 그래서, 50명 선착순으로 해서, 9월 15일날, 지금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뭐 입장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갖다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를, 저희가 소천수범에서 보여주는 거 있죠. 그뭐 짜고 하는 거 없어요. 그 들어와서 두 시간 을 갔다 어떻게 짜고합니까. 저희가 뭐 영국 배우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야말로 나이브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조건은 옛날처럼 그냥 무제한 열어놔갖고 그분 왜 입장 하고 뭐 그거 뭐뭐 뭐 프로필을 제대로 썼네 어쩐네 뭐 어쩐 맨날 그거 하려면 스텝이 10명 이상씩만 이렇게 동원돼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러면 예, 교육의 효과도 없고 인력 낭비만 서로 간에 심한 겁니다 우선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어 열어만 준다는 거라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거를 제일 간절히 원하니까 그 열어 준 겁니다 예 제가 강곡기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9월 15일날 앞으로 한달 조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기 전화번호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안내해서 아그 어떻게 어떻게 그 전화에 뭘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등등등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이 거기서 아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직접 참여해서 보고 듣고 본인도 할수 있으면 스피치를 해서 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느껴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로 지금 열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더 못하고 5 0명 선착순으로 끊는데 전화 받아서그 전화 상담 내용을 듣고 책을 얼마큼 읽으셨는지 저는 이렇게 몇 번만 몇 개만 이렇게 해보면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어드리는 명단을 갖다 제출하면 그쪽에서 아, 알았습니다. 그분에 한해서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부터 고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만 아, 진짜 하고 싶은 분 시스템 그 대안으로서 직급 도전 같은 그런 엉터리 그거 아니고 제대로 배워서 진정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하는 분들 간절한 꿈을 갖고 계신 분들만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